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시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앞전에 111편에 뒤돌려치기 45도를 하셨죠. 자, 오늘은 옆돌려치기 45도입니다. 2쿠션에서 3쿠션 오는 각을 45도로 설정을 해서 치는 방법이죠. 45도 패턴 아시면또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옆돌리치기 배치를 세웠습니다자 45도 기준을 잡을 때 1적구가 중앙의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쿠션 장 쿠션에서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1적구의 반 정도를 통과하는 일자선상이 되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기준으 되겠죠. 조금 차이는 있으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45도 3쿠션 맞고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를 45도로 이렇게 끄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프레임 포인트죠. 프레임 포인트로 큐선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올 테니까 요 면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공은 요 정도 오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45도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시타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삿갓을 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대칭이 됩니다. 삿갓으로 이렇게 삿갓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자 요쪽이니까 여기에 떨어지려면 원팁 반칸식 원팁이 됩니다. 원팁 여기는 2팁 정도 되겠죠. 그러면 2팁을 주시고 자 여기는 일자 기울기가 거의 없죠. 요렇게 되면 중단 2팁을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되니까 요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봤더니 각도가 45도 정도 됩니다. 요럴 때는 어, 일족구를 먼저 깎고 갈 때는 45도로 보낼 때는 반 두께를 치시면 45도가 갑니다. 하지만 중단으로 내두시면 중상단일 때는 45도가 가는데 중단일 때반 두께를 겨냥하고 치시면 50도 정도로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간다는 거죠. 자, 지금은 45도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중단, 어, 8분의 3 두께 아니면 중상단 8분의 4 두께를 주시면 되겠죠. 2팁을 주시고 자 저는 8분의 3 두께 중단 투팁을 한번 시타를해 볼게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1.5에서 2대1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나가시면 되겠죠.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1.5에서 2대1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45도가 나옵니다. 약간 길게 왔는데, 그래도 45도로 무난히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5도를 잡는 기준, 그리고 일적구는 중앙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있을 때, 45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일적구를 왼쪽 편으로 옮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45도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이 정도 맞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입사 반사가 나오니까 이 정도. 자 그러면 중단 뭐 쓰이팁을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쓰이팁을 주시고 이 정도 가는 라인. 자, 두께는 8분의 5 두께 정도 되겠네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8분의 5 두께 중단 3팁. 미들발로. 8분의 5 두께 중단 3팁. 미들발로. 자 이런식으로 8분의 5두께 두꺼운 두께를 맞고 회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45도가 나오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음, 1족구를 앞으로 당겨서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자 이번에는 1족과 수구를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는 45도로 보내는 라인이 성립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으로 3포인트까지는 괜찮은데 이 포인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45도 기준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52도 정도, 55도 정도 되죠?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를 맞으면 두 번째 포인트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맞고 세 번째 포인트로 와야지 45도인데 여기 이 포인트 안에서 칠 때는 세 번째 포인트를 맞으면 두 번째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오면은 요렇게 가겠죠? 자, 3팁으로 일단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요 정도 와야 되니까 어, 반 두께가 4 5더라고그랬죠요 정도 와야 되니까 8분의 2 두께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자, 8분의 2 두께를 보시고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빨로 샷을 넣어 줍니다. 자, 8분의 2 두께를 보시고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빨로 샷을 넣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를 맞고 두 번째 포인트로 오죠. 자, 투 포인트 안에서는 3이 맞으면 2가 맞는다.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치면 3이 맞으면 3이 맞고요. 2가 맞으면 2가 맞고 1이 맞으면 1이 맞고 이렇게 45도가 성립이 됩니다. 요 앞쪽에 다른 각들은 다 45도가 성립이 되죠. 이쪽에 앞쪽만 이렇게 크게 55도 정도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의2자 그러면 음 많은 공들이 나오겠죠. 그거는 시타 화면에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